이 지금 허리 척추 디스크 어떻게 수술하셨습니까? 네. 아 디스크 수술하셨다는 거냐? 아니요. 이 네. 아, 사천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. 예예. 이목 아래가 다 마비였었어요. 아하 예. 그래도 지금 이제 외골분 수술로 이렇게 좀 좋아졌지만. 네네. 네. 이 뭐지? 약 때문에 음음. 몸이 계속 부은 상태로. 그랬는데 음흠. 막 아파요. 이렇게 시근거리는 아픔 네네. 그래서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. 가장 음. 다리가 갑자기 부거든요. 네네.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불치고 난 뒤에 음. 에어컨이 다 털어져 있는데 갑자기 막 더워지고 푸은거리고 에어컨 넘어. 털어져 있어요지금 뭐. 예. 네. 오른, 오른쪽에 오른 네. 다리가 음. 뭐 찌개기 이런 거 있잖아요. 음. 좀 그런 상황 예, 네, 갑자기 더워지고요. 네. 네 아이고, 이참재미있습니다 이상, 음. 여기 한번 또. 아이제 요거는 또 우리 저 팔찌까지 같이 낀 상태입니다. 두 네. 가지 를 양을 엄청난 양을 아, 쏟아보았어요. 네. 그래서 아마 좀 빨리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. 아이 지금 여기 갑자기 더워지고. 아, 갑자기 너무 지고요 예, 네, 예. 네, 그래서 지금 요 부채까지 끼고 이렇게 음. 하고 있습니다. 예. 하여튼, 재밌는 임상입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이래서 볼게요. 네. 이전에는 그렇게 일어서는 잠깐 어땠어요어 이전에는 이러섰는데 12분 정도 들렸죠. 어 지금은 어때요? 가장 싫을 못 가요. 자다가 예. 네. 자, 이거 30분 지금은... 좀 30분 차고 어이 조심할게요. 깨지지 않도록. 네. 이 용량이에서 떼어지면 조심. 지금은 어때요? 반반. 이거가 이제 이 참. 아니 나 나도 못 믿겠는데 진짜.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열이 많이 나고 땀이 어 여기 땀이, 땀이 엄청나게 땀? 나고 예. 에어컨 상태인데도 그렇습니다. 네 이거 참 보르카보나도 블랙 다이몬드 기적 같은 건데요. 거의 한 400에서 500캐르 정도인데 <웃음> 하도 아프시대서 한번 내가 한번 뭐 임상을 한번 해보는데 어 이런 결과도 또좀 새로운 겁니다. 허리 안 좋으신 분한테 이 굉장한 좋은 결과죠 이상 광엽입니다. 어떠세요? 이제 딱 뗐습니다. 통증이 아까 어떠세요? 통증이 <목소리> 없어졌어요. 잠깐만. 근데... 지금 한한 시간 넘었죠? 한 시간 넘었어요. 예. 예. 약한 시간? 약한 시간 정도인데. 예. 통증이 없사졌어요 야, 나도 저도 좀 아, 이런 너무 너무 하는 거 같은데. 기적 기적. 이게 보루가문하다 블랙타임인데. 예, 특징이에요 그렇죠. 어. 본인도 모르게 기절같이 볼떡 일어나셨어요. 예. 아 이거 보면 참 웃깁니다. 네. 예. <웃음>